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양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켓시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018년 심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미국의 금리도 높았으며 금과 오일의 가격 또한 낮았습니다 2019년 두 나라의 무역전쟁은 더 좋은 상황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가 약속한 변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세가 낮아지고 중국의 지적재산을 보호해주겠다는 것만은 수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유리해진 중국 덕에 미국의 달러가 힘이 빠지고 금값의 상승, 그리고 오일의 유동성 또한 강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 오일, 중국위안, 그리고 미국 달러의 움직임이 항상 같아진 것입니다. 금값의 상승, 오일과 미국 달러의 유동성 상승, 오일과 미국 달러 같은 경우 주중 나오는 경제지표 뉴스로 인해 반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은 보통 하루 이틀 안으로 다시 추세에 맞는 움직임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계속된 같은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의 타격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제조업 공장들이 100% 제조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 나라들은 중국의 제품 또한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 고조로 인해 오일, 천연가스 등의 값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예상대로 상승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포렉스 마켓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한번 차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보시고 계시는 차트는 금, 골드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는 에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차트가 어, 데일리 차트인데요. 이 캔들 하나하나가 하루를 표기합니다. 를 보시면 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번, 두 번, 세번세 번, 세 번째에서는 베어 캔들 나오면서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보여준 적 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의 하루 캔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65 가격에서 1645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거의 1650을 찍은 상황이었죠 자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은 저희가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업트렌드 속에 올라가는 추세 속에 매도를 한다면은 위험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골드를 매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골드의 차트를 잡았을 때 4시간 차트로 조금 더 낮은 차트로 이동을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가격에 브레이크 아웃 리테스트 그리고 나서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골드에 어 풀백 즉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셔야지 골드가 돌았을 때 오히려 어, 매도를 하자 매도를 계속하자라는 식으로 거래를 하신다면은 어, 큰 손실을 불러올 수 있으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 이 진한 검은색 라인 이것이 부서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달러엔인데요 달러엔 데일리 차트입니다 달러엔도 보시듯이 거의 모든 엔페어들이 하락 방향을 보이고 있다가 어, 마지막 며칠동안 엄청난 힘을 받으면서 옌이쭉 빠지면서 반대인 뭐 달러엔이면은 달러 호주엔이면은 호주달러 등 어, 반대 페어들이 이제 반대 환율들이 엄청난 힘을 받으면서 어, 엄청난 상승을 또 마지막에 보였습니다. 자, 근데 모든 엠페어들이 어제 금요일날 장의 마지막 하루인 금요일날 다시 한번 레지센스에 도착을 하면서 쭉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달러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것은 예상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곳이 레지센스가 되겠죠. 이것을 112로 바꿔줍니다. 112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112레지센스에서 도착을 하자마자 4시간 차트 체크를 하시면은 여기서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도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매도를 한다면은 스터너스는 이 위로 가고 타겟은 최소 110점까지는 어 갈수 있을 거라 봅니다 프로핏 타겟 110 이런,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면은 1대 2.5 비율로 안전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골드와 달러엔이 반대를 움직이지만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모든 거의 모든 나라들의 경제 침체의사인이 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 당연했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이후 힘이 빠질 생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어, 달러엔과 골드가 거의 같은 움직임을 어, 보이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런식으로 달러엔과 골드가 반대로 움직여야 할때 같은 방향으로 거래가 나온다면 어, 보통 하나는 잘못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달러엔이 똑같이 골드와 또 골드를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중요한 레지센스까지 올라왔을 때 좋은 매도를 어, 할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유로달러인데요 유로달러 데일리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다운 트렌드 채널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운 트렌드 채널 안에 있을 때에는 저희가 매도 거래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다운 트렌드일 때 매수 거래를 잘못한다면은 어 매수를 하였을 때 오히려 흘러내려가면서 저희가 쓸데없는 손실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데일리 캔들을 좀 보시면은 이게 13개 즉 17일 동안 주말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17일 동안 지금 계속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17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의 바닥이죠 지금 채널의 바닥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 4시간 차트를 이용을 해서 충분한 매수 세로 또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매수보다는 다운 트렌드 채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채널의 반 정도까지만, 예를 들어서 1.1레벨 반 정도까지만 가져가 주시고 다시 매도 셋업으로 찾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로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멤버 채팅방에서 또 셋업 공유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달러엔, 유로달러, 그리고 골드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도 안전한 거래 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masterclassfx.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